그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볼때 그 1차 독자들의 위치를 그리고 그 거기에서의 역할을 배제해 버리면 이게 결국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그 결정론같이 성경이 해석이 됩니다. <웃음> 그렇게 되면 아, 인간에 대한 책임이 그, 축소되고 희석되고 그렇게 되고 또 오히려 하나님께 책임이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김홍전 목사님이 인간과 죄에서 이제, 이제 밝히시는 것은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타락하는 기타락하그 그 시점에 지금같이 죄책과 죄의 오염이 하나님의 형벌로서 내려지기 전에 상태이고 그리고, 그리고 죄가 없는 상태 그리고 또 완전한 상태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중간 상태라고 신학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어, <웃음> 어떤, 그, 점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나.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타락 이전의 사실을 성경에서 자세히 말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 그런 추적이 뭐 사변적인 추적같이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이 김홍준 목사님의 그 강점이 그것이 결코 사변적으로 흐르지 않고 그 하나님의 형,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 그 지정이 사고를 가지고 행보하는 속에서 어, 어그 능이 그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면들을 추적해서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웃음> 왜 그러고 또 그런 것들을 그렇게 살펴보려고 하는가? 그리 또 안에서 우리는 재창조된 존재들 아닙니까? 재창조된 존재들로서 초창조해서 실패한 것들을 이제 반복해서 하지 않도록 하고,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목표하신 그 시과의 무엇이고, 아담과 하와가 근본적으로 올라가야 될, 되었, 그,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에 한목적적으로 올라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 그런 것들을 잘 헤아려서 우리가 지금 그리토 안에서 그것을 좀 신실하게, 예, 그리고 능력있게 예, <웃음> 찾아나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우리가 어떤 호기심을 그, 잘 저그 자극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추적하는 것도 아닙니다. <웃음> 이게 지금 내용이 지금 14 페이지 분량 정도 되는데 오늘은 절반 정도 할 건데요. 이게 내용도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그, 그, 김홍준 목사님이 논리를 전개하는 그런 틀이 있어요. 그거를, 그 틀을 잊지 않고 잘 쫓아가면, 쫓아오면, 아,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그걸 잘알수 있습니다. 이게 <웃음> 문제는 이제 하, 하와가 죄 없은 상태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근본적으로 추구하고, 누려야 했던 것들의 결핍이 있었다. 그래서, 그, 그, 그것이 이제 뭐, 여러, 이제, 직접적인 원인도 되고, 또먼 원인도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 그런, 그런 선악과에 대한 그런 접근법이 이루어졌고, 그런 해석이, 자기류의 해석이 있었고, 그래서 타락하게 됐다. 예, 오늘 아침에, 어제인가 제가 저기, 저 신학생하고 전화통화를 했었는데요. 그, 이제, 어떤, 구약에 나타난 예수라고 해가지고, 어, <웃음> 그 이제 신학을 전개하는데 결정론적으로 전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세 이전에 이미, 그, 다 아시고, 그렇게, 에, 섭리하셨다. 이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1차 대상자가, 언약의 대상자가, 그, 마땅히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들을 일단 다 내려놓고, 이제 결과론적으로서, 하나님은 그리도 안에서 그 다, 구속의 언약을 다 창세전에 해놓으시고, 그냥 그 프로그램대로 차곡차곡 나온 것이다. 그 그것이 이제 어느 면은 맞지만 또 이제 우리가 당대를 생각해 보면 그는 안 맞는 수가 안 맞는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시고 주권적인 면을 생각해서 충분히 그런 것을 또 그런 흔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인데 뭐 실패해 가지고 그때 그때서 우왕자왕 해가지고 다시 또 새로운 경륜을 만들어가지고 펼쳐가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니까요. 완전하신 분이니까. <웃음> 그런 걸다 아셨을지라도 이제, 그 하나님 주권적인 측면에서 허용작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일을 했지만, 인간편에서는 하나님의 철, 그,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시고, 거기에 영광을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그런 분인데, 그렇게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런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고, 또그 완전한 온전한 대로 올라서게 했으면, 그것처럼 은혜가 없고, 영광이 없잖아요. 피저물로서 그거 안하고 타락한 부은 인간으로서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탄식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회개할 일이지 하나님의 결정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다 아시고 했으니까 책임 소재 별로 묻지도 않고 그런 프로그램 속에서 당연히 굴러갔다 이런 식으로만 하면 안 되는 거지. 아무튼 지금하고는 그 다른 환경입니다. <웃음> 그 이제 오늘은 그 위기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시험적 상태인데. 시험 밑으로 사단이 시험할 때 그게 위기잖아요 하나의 분기점 근데 근데 그것, 그것을 단순히 위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말로 이제 위기인데 그것이 그 헬라의 본 뜻을 추적해서 어떤 특정 시기에 일어났던 그런 그런 <웃음> 의미로. 중요한 그 사건의 의미로, 어, 그 쓰인 그런 말이다 하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 위기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응.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장차올 시험을 미리 알수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을 볼 건데요. 그런 이제, 죄 없는 상태의 인간이라도 피저물 아닙니까? 피저물이니까 장차올 일에 대해서 그, 그 어떻게 알수 있는 게 아니죠.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죠. 창조주를 의존할 만한 그런 존재.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런 그 장례를 모른다고 해서 그 시험, 분기점에서 온 시험을 그, 못 이기는 건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그그 <웃음> 그, 그 둘째 부분에든 그걸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잠재적인 재, 죄책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경우와 이제 우리의 경우와 대조해가면서. 어, <웃음> 사실 역사의 원인을 잘못 심으면 잘못 거두는 거잖아요. 잘못 거 시, 심은 대로 거두니까 하나님 나라 법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그런 위기에그 그 넘어지게 된 것은 그 전에 에, 그 역사의 원인 을 잘못 심은 것이 있다 하는 부분, 그 그런 부분들을 그 추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심과 대조해서 또 하와의 그 시험을 하와가 그 시험 받는 고대 상태를 또그 말씀합니다. 신약에는 이제 우리가 신문대로 고든다고 할 때도 신약에는 지금 아무리 잘 심어도 근본적인 그 죄책과 죄의 오염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만회할 길이 없어요. 만회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 우리가 시험 당한다 그러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데도 이제 주님이 선택적이고 언약적인 사랑을 베푸셔서 그 그런 배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의 경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하와가 처음에 시험에 그 빠질 때 죄에 빠질 그 무렵의 상태는 그거는 아니다. 그 뒤에는 이제 뭐 이제 어 그러면 뭐가 원인인가 할때 하나님께서 은혜 방도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차곡차곡 어한 걸음 한 걸음 서 나오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시험 때 이기는 힘이 돼야 되잖아요. 어떤, 그, 사인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 전에 아무리 말씀을 알고 있고, 연구해서 외우고 있고, 정리하고 있어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실은. 그, 말씀이 생명양식으로 작용해서, 그 사람에게 유의미하게, 의미있게, 그것이 작용되지 않으면, 이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 하는 거죠. 뭐, 거기에 보면, 하루에 몇장 성경 읽고, 1년에 뭐, 그 성경, 일독을 할수 있고, 그렇게 정리해서 아는 사람조차도 시험적 상태에서, 그, 안 읽은 사람하고 별 차이 없이 넘어져 버리면, 그거는, 이게 이제 생명의 양식으로 작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게 부호에 대한 내용들이 그 뒤에 이제 그, 그, 그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부호, 이제 그, 그런 <웃음> 공부가 나오는데, <웃음> 이게 전쟁 시 말이죠. 전쟁 시 암호를 모르면 군인이 그냥 아군한테도 총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예?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용한 전투를 할수 있는 그런 모든 부호들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어, 누리지 않는다면, 그거는 아무, 뭐 그, 그, 그, 거기 뭐, 로보트한테 밥을 먹이면 뭐, 힘 발이 못하는 것 같이, 무생물한테.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이게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우리가 뭐 시푸리는 비유 말씀 듣는자 마음자리에서도 봤지만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정서적으로 뭐 아주 즐거하고 워할 수도 있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정작 근본적인 걸 지우지 않고 그러면 그 기운이 다 막혀가지고 안상의 안반이 있거나 그러면. 뭐 아니면 전혀 그 말씀이 그냥 들은 말 그대로 있고 그러면 사단에게 뺏기고 <웃음> 그 그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은혜의 방도로 생명의 양식으로 자라가는가 늘 그러니까 그늘 깨어서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그런데 성신을 의지해서 그것을 기억하는데 그 이교도들처럼 이교도들은, 그, 어떤 인격체의 지도를 받잖아요. 이교도들은. 근데 신자들은 그런 식의 성신의 교제가 아니다. 그, 그렇게 나를 떼어놓고, 이미 이제 우리 신자들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 또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러면, 나를 떼어놓고 성신님을 인격적으로 교통한다? 그걸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움직여줘가지고 그렇게 역사의 원을 심으면 그 위기 때 신령한 싸움이 있을 때 그것이 진짜 그 나를 살리는 부호가 되는 거죠. 그런 능력이 된, 그런, 그런 게, 그런 게안 되면, 이제, 넘어진다. <웃음> 우리는 재창조된 존재니까. 그러니까 새창조, 초창조의 그, 아담과 하와의 상태를 견주어서 재창조된 존재들로서 어떻게 그렇게 또 동일한 상태에 들어가지 않냐. 하나님이 다 생명 주시고 말씀 주시고 성신의 인도를 받게 하셔서 살아가는 건 분명히 맞죠. 이미 내가 내가 그 생명을 그 끌어들일 내적 조건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다 받은 건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확신 시켜 주고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그그 그 말씀을 누려가도록 한 건데 하나님의 백성댐의 자태를 내가 그걸 지켜서 뭐그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지킴으로써 과연 하나님의 새 생명을 입은 존재다 성신을 의지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역사 앞에 사람 관계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는 건데 그걸, <웃음>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안될 경우는 이제 동일한 어, 상태로 빠진 거예요. 우리가 지, 지난 주일날에도 얘기했는데, 뭐 다윗이 오늘날이라고 했던 그것이 모세 시대 때도 다윗 시대 때도 뭐 신약 시, 시브리서 시대 때도 그것이 동일하게 적용이 돼. 또, 또, 민숙이, 민숙이 그 말씀을 보면서 시험하고, 간음하고, 엄마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거울 고린도 전서 집장에서는 그걸 거울처럼 우리에게 있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살아가는, 살아가는 거지만, 내가, 예, 그, 기계적으로, 그냥 숙명론적으로, 결정론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새롭게 살아가게 하시니까 주님이 은혜의 방도로 주신 것들을 잘 누려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그 취해서 살아가는 것. 그 포도원 그 <웃음> 포도원 농부들을 불, 불러간 그 주인, 포도원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홉 뭐 시에, 예, 나중에 뭐 다섯 시에 또. 이게 사실 일찍 온 사람들이 떼학볕 가운데 그거 고생해서 더 많은 욕을 하는데, 사실은, 주님과 회복된 상태에서 일찍부터 주님과 소통하고 즐겁게 하루를 보낸 걸 생각하면 그것처럼 복된 게 없잖아요. 근데 그 다섯시에 부른받은 사람은 똑같이 삭스를 받지만 하루, 거의 하루를 고통스럽게 사, 는 거잖아요. 일도, 어떻게 내 뭐, 얼마나 지금 아홉시부터 다섯시까지는 진짜 고통스럽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그걸 그 9시에 부름받은 사람, 이미 그렇게 이제 그, 그 좋은 결, 경험들을 그렇게 자기 행위의 수고와 그냥 땅의 것으로 바꿔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가 어려서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질서 있게 잘그 하나님의 그 양육을 받아서 그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잖아요. 진짜 복이 있는 거죠. 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부르실 거야 하고 그 맘대로 살다가 말이지. 당장같이 맘대로. 그 주님의 주권이면 언젠가 부르면 내가 구원 받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인생을 허비하고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통도 못하고 형제들과의 교통도 못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 지옥의 삶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이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을 잘 겪어야 분기점. 그럼 시험이 오는 죄의 분기점에서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당당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노동을 행복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뭐 사실은 노예 상태의 부름을 받았어도 그게 그 행복한 상태라고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천국을 구요할 수 있고, 오히려 주인이나 뭐그 외에 그 권세 잡은 자들한테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그 사람이 뭘 가진 게 없고 뭐 배운 게 없고 뭐 외모가 뭐떻고그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알게 됐고 전체로 받은 사람들은 자기 달란트 같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그런 일이 없어요. 또위그 세상의 시험이 다가왔을 때 그거에 타협하고 뒤로 물러가는 일이 없다. 그리고, 게으르고 악하게 살아가는 일이 없어요. 추수 때, 뚱땅거리게 놀고, 놀고나 있고, 그러지 않는다. 진짜, 진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원해서 아주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가진 게 있든 없든. 그게, 그게 시험의 상태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결국, 이제 이 전체 강설은 그런, 그런 흐름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걸 머리에 잘 두시고, 이제 조금씩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웃음> 하와가 죄에 빠지기 이전, 죄에 빠질 그 무렵의 상태에 대해, 이전에 생각을 했는데, 하와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그 위기의식이라고 할 만한 그의 의식작용이 정당하게 발휘되지 못한 것이 죄에 빠지게 된 중요한 원인의 하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위기라는 말은 분기점이라는 말인데 헬라어로는 크리시스라고 합니다. 위기에 임했을 때 그것이 분기점인가 아닌가를 식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언제든지 필요한거죠. 사람에게는 영혼의 기능이 있어서 그 기능이 잘 작용하는데 사람인 이유가 있는데 이 기능의 작용이 부정당하거나 마비되거나 흐려지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기능의 작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충분히 있지 못하더라도 사람이 전혀 판단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있을 만큼 믿지 못할 때에는 변을 당하기 쉽다. 위험을 위험인 줄 모르고 가다가는 언제든지 변을 당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인데도 판단을 잘하지 못하면 그냥 지나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콘데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말씀도,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정상적인 상태 가운데 있으면 취득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내용을 간과하고 만다. 말씀을 내가 힘이 들어도 순종을 하면, 그것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고 또그 다음 단계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거죠. <웃음>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주의하고 정신을 차려서 피해하고 막아야 할 중대한 위험 앞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막연하고 무감각한 저능한 그 상태 이런 무서운 상태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웃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크라이시스 crisis, 영어로는 크라이시스인데 그 이게 보통 그냥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장면이라든지 그런 점에서 어, 쓴게 아니고요. 원래는 그 말의 의미가 위험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보통의 인생의 조류가 아닌 비상한 사실로 임한다, 비상한 역사의 조류로 임한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크라이시스라는 말이 어원이 되는 헬라와 크리시스는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웃음> 그 영어가 형성될 때그 어원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리스어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라틴어도 되고요. 튜트어 등도 다 붙어 있습니다. 튜트어는 게르만어예요, 게르만어. <웃음> 변방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게르만족들이 쓴, 스마... 게르만족이 이제, 그, 그, 나중에, 그, 득세를 하니까, <웃음> 변방이 있었던 거죠, 애초, 애초에는. 우리는 여기서 위기라는 말을 위험이라는 말로 생각하지 말고, 그 원어에 가깝게 어떤 중요한 획시기적인 자기에게 어떤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분기점. 그냥 아 이거, 위, 이거 위험한 일을 당했다 당, 당할 그런 분기점이 아니고 이것을 잘 넘어갔으면 아주 그 뛰어난 상태로 갈수 있는 그런 분기점인데 예, 그렇게 하지 안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람은 장차 올 시험을 미리 알수 없다. 사람이 어떤 위기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불가항력적이어서 극복할 수 없게 되어 버린 것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겠는가? 이건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와가 아담이나 하와가 그걸 이길 수 없는 거를 그걸 책임을 받았다면. 책임이 아담과 하와에게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으신 분한테 있는 거죠 나는 할수 있는 게 10밖에 안 되는데 20이 온다 그러면 그 감당이 안 되니까 책임은 그, 그 10밖에 안 만드는 분한테 책임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짜 20으로 온 거냐 10을 10으로 감당할 수 있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그걸 못했느냐? 그건, 그거라는 거예요. 그걸 살펴보자는 거예요. 만일 시험이 시험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려면 그걸 극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도저히 극복할 수 없고 대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그건 시험의 성격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시험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정론 같이, 숙명 같이 생각하는 것 되는 것입니다. <웃음> 그런 의미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임했던 시험은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 극복할 수 있었다면 어느 때를 놓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상태, 그 약점이라는 것은 우발적으로 혹은 임시로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대체로 거기에 기인 원인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차츰차츰 위험한 상태에 빠져들어가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건강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건강을 잃게 되면 그, 그 직접적인 원인 현실적인 원인은 뭐였지만 사실 이전부터 뭐가 뭘잘 챙기질 않아 가지고 그게 결정적인데 그게 그그 그, 그 균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건강을 잃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원인 뭔뭐 뭐 간접적인 원인 뭐 원인 뭔 원인이라고. 할수인데 그걸 여기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 그런, 먼 원인이 그런 결과를 낳게 했다고 하면, 먼 과거에서부터 미리미리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서, 결국 상당한 세월이 지난 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러서 넘어지게 됐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때의 시점으로 보면, 이건 숙명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웃음> 그러면 대체 어느 때까지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어느 때 이후로는 시험은 시험이 아니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의 숙명적이고 압도적인 재화로 임하는 것이냐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원인을 따져보면, 아담과 하와, 아,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말씀에 주의고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여야 했었는데 그러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상태에서 게으르고 뭐죄 짓고 그래서 그런 원인 때문에 지금 시험 분기점 때 넘어진 게 아니고 죄 없는 상태에서 마땅히 더 올라서야 될 그런 일을 하지 않아서 결국은 시험 때 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웃음> 죄 없고 타락하지 아니한 하와였지만, 그 적극적으로, 그냥 하와가 가만히 그냥, 그냥 정체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고 자라가야 될 존재 아니에요? 자라가야 될 존재로서 자라가지 않은 상태. 그런 게 원인이 돼서 시험, 시험, 시험적 그런 상태에서 넘어졌다. <웃음> 그한 달락, 그, 넘어서, <웃음> 생각을 해보면, 먼 원인이라는 것, 멀리 소급해 올라가면, 보면, 그동안 발생했던, 가졌던 여러가지 약점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넘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웃음> 이게 일반적인, 이제, 원인을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오늘이라는 날에 내가 생활하면서 지어 놓은 것들은 금방 오는 바로 닥치는 내일이라는 가까운 장래에서만 그 결과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훨씬 후에도 그 결과를 거두어 나간다는 말이 거기에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 이 공부 비율을 했어요. 젊어서 공부 안 했으면 늙어서 대가를 치르는 거죠. 늙어서. 공부를 해도 젊어서 공부 안한 거는 그냥 구멍 그그그 그, 그, 그 전에 김홍정 목사님 그 벽돌 빠진 걸로 비유를 하셨었잖아요. 벽돌 쌓기 하는데 빠져서 쌓아 올라갔으면 그 빠진 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웃음> 음. <웃음> 그 어떻게 한탄의 분들 구려맞칠 수가 없습니다. 이만 이만한 것을 내가 알고 있느냐는 것을 묻는데 모르고 있다면 그 원인이 바로 어제에 있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식 때부터 많은 기회를 낭비한 까닭에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오늘이라고 하는 날의 생활은 바로 내일의 원인이 지어져 가는 것이 되지만 내년이나 10년 후에 나타날 그 결과의 한 원인, 그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의 원인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합쳐져서 나그나에게 나, 그런 여러 가지 위약과 위약으로 말미암은 옳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내가 충실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 얼마나 충실히 살아야 장차 이말 그 어려움과 큰 시험을 능히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길어낼 수 있겠는가? 장차 올 시험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모르고는 측량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이야 뭐 백만원이든 천만원이든 돈을 얼마 가지고 장사를 언제부터 시작하고 언제까지 돈을 모아야 하겠다고 계획할 수 있지만 장사하는 것과는 다른 시련은 자기가 모르는 것입니다. 내일 어떤 시련이 닥쳐올지 10년 후에 어떤 큰 문제가 자기를 압도할지 알수 없기 때문에 그걸 이기기 위해서 그때 내가 정상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얼마만큼의 능력을 축적해야 하는지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례적인, 뭐 생, 생례, 태생적인 한계, 하, 태생적인 한계라고 말할 수 있죠, 이놈. <웃음> 사람은 내 일을 알지 못한다는 인간 본래의 그 특성적인 그 위치에 있습니다. 이게 태생적인 한계죠. 내 일을 알수 있는 신계의 예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사람은 그런 예지를 처음부터 받아가지고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신 경륜화에 있는 피존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입니다. 왜 이것이 필연이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그렇게 지으신 까닭에 필연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장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결핍은 아닙니다.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아까도 이거 설명을 드렸죠. 내일 일을 모른다고 해서 내가 분기점에서 꼭 넘어져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그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제 잠재적 죄책입니다. 포텐셜 길트라고 하는 것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저지른 책임이나 뭐 형벌을 얘기하는 건데 가령 내가 오늘 만전에서 10분 충분히 살았다 만전이라는 말은 뭐 요즘은 잘안 쓰는 말인데요 조금 더 허술함이 없이 완전함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계속 살았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날그날을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장담할 만큼 결과가 증명해주는 그런, 그, 결과가 정당해주는, 정당화해주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정당화해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사람에게는 본질적인 결핍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내가 살면서 생에 축적해야 할 모든 능력과 은혜의 내용을 헛되게 받고 충분히 축적하지 못하고 낭비하는 일이 많아서 발생한 그런 공허나 결핍은 시간에 따라점 점점 그게 누적이 돼서 결국 낭비하는 일이 많아서 <웃음> 아무리 매워도 매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것은, 그, 왜 그러냐 면 내가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100%를 충분히 살아도 어제의 그 결핍을 내가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돈으로 지자면 어제손해난 것을 오늘 그 반제할 뭐가 없다는 거다 <웃음>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언제든지 결함이라는 것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제까지의 나의 결과인데, 어제까지의 내가 만전했느냐 하면 그렇지 못했다. 만일 만전했다면 오늘, 여기가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만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상태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늘 만전을 하더라도 원래 올라가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한 까닭에 만전이란 것은 아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결과 이제 항상 결핍이 누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상 본질적인 결핍이라기보다는 또 잠재적인 그 죄책이라고 합니다. 본질적으로 이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 그런 것에서 봤는데 또 <웃음> 영사의 원인을 잘못 신고에 대한 그런 그런 것은 사실 늘 안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속에 잠겨서 숨어 있긴 하지만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거죠 일종의 그 가상적이지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제든지 포함하고 있는 그런 죄책을 말합니다 음. 이 타락한 존재들은 타락의 상태 아래 있는 그런 존재들의 근본적인 이런 한계를 여기서 또 살펴보는 것입니다. 가능성, 개연성이라는 말보다는 잠재성, 축적되었던 일종의 그 자원이 다 나오게 되면 결국 굉장한 죄책이 산출되고 마는 것입니다. <웃음> 우리가 이제 예수 믿기 전에도 그렇고요. 예수 믿고 나서도 그냥 한가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역사의 원인을 심은 것들이 있으면 그게 다 사실은 잠재적 어 그런 죄책이 되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이 보면 그 잠재적 죄책이 되는 거죠. 신문대로 다 거두게 되면 <웃음> 근데 이제 하와의 경우는 우리가 우리와 다르다. 하와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전적 부패와 무능력이 없습니다. 전적인 무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와의 경우에는 죄라는 말을 쓸때는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죄를 졌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사실은 이게 그 오류라기보다는 죄라기보다는 그 이제 그, 그 전에 그 시험 그 죄를 짓기 전의 상태 말이죠. 그 이제 실수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런 이제 마땅히 그안 해야 될 것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당하게 했어야 할 것을 정당하게 하지 못했고 어떤 분량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채우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바대로라면 시험을 이기고 그 과제가 준 의미도 알고 그런 말미암은 은혜를 가진 자로서 <웃음> 그, 나타날 수 있었었는데 그런데 시험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서지 못하고 시험에 빠져 들어가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하와의 상태라는 것은 결국 어, 그럼 어, 전혀 어떻게 할수 없는 상태였던가. 이미 쌓아놓은 잘못이 너무 많아서 전혀 어떻게 할수 없었던가. 이것도 이제 또 책임 소재를 가지고 이것도 따져보는 겁니다. 전혀 어떻게 할수 없어서 빠져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죄책을 묻기로 한다면 자기가 지은 원인, 즉, 먼 원인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죄책이라는 것을 근인에서만 찾지 않아야 그, 하는데 멀리서도 찾아야 하는 거죠.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멀든지 가깝든지 간에 그 책임이 자기 안에 있을 때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늘 죄책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이제 하와가 시험적 상태에서 넘어진 것은 그, 어, 자기가 역사의 원인을 잘못 심었는데 그러면 이 신약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한테 허락한 게 없다고 했는데 우리 재창조된 존재들한테 그런 얘기 했는데 그러면 그 말이 그 진리라면 그 이제 언제든지 그게 통용이 될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통용될수 있는 말인데 그러면 그걸 하와의 경우로 보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와는 원인부터 배제했어야 했는데 원인을 그 배제하지 못했으니까 자기가 죄책을 질 뿐더러 시험에 임해서는 오도가 도 못하고 당하고 만 것이다 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그만큼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나? 혹은 시험에 왔을 때 피할 길이 있었고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경우에는 이제 뭐 우리가 심어놓은 원인들 또 근인들 다 두루쳐가지고 항상 그, 다 그대로 엄격하게 따져서 모든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심어놓은 원인들 때문에 목전에 당한 시험을 이길 수 없게 된다면 사람은 대부분 다 시험에서 이길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험이 시험이라고 시험이 하는 게 오늘 나의 이꼴 때문에 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이 꼴이라는 것은 어제 만들어진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동안 차례차례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갓난 떠가기 때부터 만전을 다해서 정당한 생활을 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면, 차츰차츰 지어놓은 본질적인 결핍이 쌓이고, 쌓이고, 누적이 되어 있는 그 원인을 제거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면, 그 어떤 이길 길이, 그, 없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 아, 자,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지 하나님은 밑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을 갓난아기 때부터 축적된 모든 원인의 본질적인 결핍을 너희가 갖지 않았어야 하는데 너희가 가진 까닭에 그렇다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을 이상적인 이론에 불과한 말이라고 해야 하느냐 하면 결코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든지 감당하게 하신다든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당하게 하시는 일이 없다든지 하는 그 말씀, 그 약속은 내가 축적해 놓은 결핍이 없을 경우에 그렇다는 말이냐면 그게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결핍이 축적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사실입니다. 음.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화라는 길을 마련해 주시고, 비치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의 이유는 너희들이 다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다. 이 우리의 경우는, 우리 타락한 우리의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믿으면 믿음도 선물이지만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도 선물이지만 <웃음> 그 믿을 때 이미 하늘에 또, 올려버리잖아요 그래 놓고, 또, 성화를, 점진적인 성화를, 영화의 위치에 이미 올려놓고,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그, 이제, 구약의 그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적인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나는 태생적으로 그런 존재니까, 아이고 제가 또 주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죄를 졌네요 하루에 수, 수십 번이라도 그렇게 하고 주님의 궁유를 바라고 나가는 거죠. 아 이제 안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범죄했을 때라도 또 다시 주님의 궁유를 바라고 주님께 나아가고 이제 주님이 그게 해놓은 해게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수 없어요. 우리는 아마 좌절을 해가지고, 그, 로마서 7장처럼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고 아주 좌절하고 끝내버릴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명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준비하신 위치로서의 그 성화를 그, 내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기야 스모스. 거룩하다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단정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별해서 어떤 위치에 두었다. 이게, 이게 사실은 그냥 시체말로 똥덩어리 같고 짐승 같은 존재인데, 그, 아주 깨끗하게 여겨주고, 사람,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게 놀라운 은혜이지. 너는 죄의 노예 상태에 있어서 팔도 다리도 묶여있는데 무슨 싸움을 할수 있느냐? 현재같이 이렇게 죄의 노예가 되어있지 않았다면 싸움에 이길 뻔했는데 내가 자꾸 죄를 지은 까닥에 그만 죄의 쇠사슬에 매어서 노예가 되었구나. 그러니 내가 책임져라. 내가 능히 피할 길을 다 냈지만, 너는 어려서부터 그 길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자행, 자지 않가 달게, 오늘날 쇠사들에 매어 옴삭달삭 못하게 되었구나. 그러니 당해라. 하는 식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아무리 그 눈을 씻고 자다가 다시 한번 깨가지고 얼굴을 꼬집어 보고 해도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인간이 아닌데, 주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걸 감격하게 되니 우리 우리는 응. 죄 사슬에 매여 있는 노예 상태에서 풀어 해방시켜 놓으신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하시는 말. 이건 그러니까 우리 보고 생명을 주시고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리스도의 거룩을 그, 그리토의 거룩해 하심을 다 이루시고, 그, 거룩하게 살아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고, 거룩하게 하신 그리토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거룩에 참여한 자로서 영광을, 여전히 실수하고 잘못, 패하지만. 그러니까, 감당할 시험밖에는 그, 우리에게 주신 게 없다. 그건 진짜 하나님의 선택적이고 언약적인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 그런 상태를 알면 상대적으로 비교해 가지고 내가 잘났니? 너는 못났니? 그게 못해요. 절대 못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 보면 절대 안 돼요. 그 구속이라는 말이 그 구약적인 히브리적인 중요한 의미는 노예 시장에서 값을 정당하게 치르고 노예를 사내서 자유를 주었다 속전금을 주고 자유를 주었다 자 이제 내가 내게 자유를 주었으니 정신을 새롭게 하고 내 힘을 새롭게 새로 주었으니 그걸 가지고 싸워라 하시는 거죠 살려놓고 무장 무기도 다 주시고 그거 갖고 싸우라는 거지. 싸우는, 사실은 싸우는 흉내를 내게 하는 거죠, 사실. 주님이 대장이 되셔가지고 싸우시면서. 그러면 외부에 있어서의 죄와의 관계로 볼때 죄에서의 자유이지만 그 내부에 있어서의 새로운 신선한 힘에 관해서는 내가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성신을 내 안에서 내주게 해서 일을 해 나갈 때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성신을 의지해서 나가게 했으니까 이제 그 새로운 생명이 건실하게 자라나도록 마련한 이 성화의 길에 매어서 매사에 성신만을 의지해라 하는 큰 약속과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부담이 아니에요. 너무도 행복한 그 책임이죠. 너무도 즐거운 책임이에요. 하나님 주의를 지키는 것도 그렇고 형제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대피전물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뭐이이 이 모든 것이 신 진짜 신자 주님을 그 크신 분이 아드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걸 알면요 나다드려서나 죽어도 그걸로 뭐 어떻게 조금 뭐 갚아볼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요구하시는게 부담이 아니에요 즐거움이 그리고 그것만 전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압도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풀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피할 길을 내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발도 있고 근데 뭐, 걸을 수 있게 다, 그, 해주시고, 걷게 하시는 거지. 아무것도 안 주고, 뒤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다. 이게, 우리가 못갈 때는 주님이 안고 가시는 거잖아요. <웃음> 이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웃음> 우리는 항상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문제에 맞닥뜨려서 이것을 해결해야 하겠습니다만 자, 잘못된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준비가 부족한 것을 내가 안다는 생각을 사사건건 항상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나는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도록 그동안 힘을 주셨으니 저는 능히 이기고는 않겠습니다. 뭐, 빌리포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안에서 내가 모든 걸할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잘못되는 말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까 주님이 다 하셔야 됩니다. 하고 이미 주신 그런 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은혜의 방도로 준 것들을 잘 누려가야 된다. 우리, 우리의 경우에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 말의 의미가, 그, 오늘 그리 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말의 의미가 얼마나 참, 그, <웃음> 사랑이 많고, 그, <웃음> 완전하고 안전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거지. 이게 이렇게 재창조된 존재로서 그렇게 이제 역사의 원인을 잘 심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지. 근데 하와는 그렇지 않아. 하와는 홀수할 수 없고 뭐 그렇게 해서 감당치도 못할 그런 시험을 주신 게 아니다. 하와는 능이 그렇게 할만했고, 역사의 원인을 잘 심어서 한 분기점에서 능이 헤쳐나갈 수 있었다. 그니까 책임은 하와다임. 책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와의 그 문제의 원인은 다음 주에 또 보겠습니다.